이 땅에서 문재인의 망령을 쫓아내고 주사파 간첩들을 척결하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좌파를 가장한 운동권을 가장한 주사파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파워, 좀더 구체적으로는 political power, 정치적 힘입니다. 정치적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야 나라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남긴 망령들을 치우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둘째 거대 노조가 대한민국의 산업계 곳곳에서 저질러온 온갖 해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셋째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특히 노동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주사파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넷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외친 자유 자유시장 경제를 가로막는 모든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네가지의 전쟁들 중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 네가지 전쟁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이 땅에 남긴 더러운 망령들을 없애기 위한 전쟁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철현 시사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댓글들에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시청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알차고 깊이 있는 방송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문재인 5년의 망령들 중에서 첫째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60여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전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원전산업계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사되고 있었습니다. 일감을 찾지 못한 우리 기술 두뇌들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원전 부품업체들은 하나하나 도산해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망가져 가던 원전업계는 극적으로 다시 회생의 기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원전산업 을 다시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망쳐놓은 원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사지경에 빠진 수백개의 원전 부품업체들에게 새로운 일감들을 공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긴급금융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죽어서 사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품업체 운영자들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중동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버리는 것을 잡지도 못하고 눈뜨고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들 부품 관련 업체들이 자유파 정부의 탄생을 바랐고 또 바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온 가족들이 부둥켜않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원전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최전선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이 나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절망 속에 한 줄기 희망에 기대어서 그 질긴 목숨을 연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총력 지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일감을 마련해서 살아남은 원전업체들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또 한수원과 두산애너빌리티가 준비중인 신한울 3-4호기 계약으로 2천억원 규모의 일감도 추가로 공급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올해는 원전 산업의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일감 금융 인력 연구개발 모든 분야의 전방위적인 정책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북한의 굴종적이었고 김정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문재인의 친북 종북정책의 망령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고 의기면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던 삶은 소대가리의 흔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지우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전세계 주요 언론들이 문재인을 조롱했던 기사들 기억나십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을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을 옹호하면서 전세계를 떠돌아다녔던 문재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과 수하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속여서 미북회담을 열게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시옥이 강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용한 면도 있었지만 애초에 트럼프에게 접근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로 했느라고 트럼프를 속인 문재인에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시에 문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든기 없어서 a4 용지가 있어야만 말을 할수 있었던 문재인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던 그 트럼프 말입니다. 트럼프를 만나러 12시간 날아온 문재인을 겨우 10분간 만나주면서 거의 눈조차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던 트럼프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 납니다. 그가 문재인을 얼마나 끔찍하게 경멸했는지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도 다 느껴질 정도였던 것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눈에도 문재인 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시절 한미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반대로 한미 간 군사훈련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친중의 친북의 반미국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대중국 산불정책 싸도 추가 배치 안한다 한밀 군사동맹 안하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던 사드도 문재인 5년 내내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 정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단시간 내에 바로잡고 있는데 우리 국민 누구나가 느낄 정도로 그 결과는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삼축체제를 공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윤 대통령은 실제로 행동을 할 사람입니다. 도발하기만 해봐라 어떤 대량 응징으로 보복하는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결의가 느껴지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윤 대통령의 진짜 발언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윤 대통령은 핵에는 핵이라야 한다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대한민국도 최단시간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다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파장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놀라는 분위기고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문제삼아 공격하고 난리지만 이 방향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안전을 위한 방안이면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은 5년의 임기를 건성으로 채우려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022년 6월 8일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필요가 있다는 그 주장을 담은 방송 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수백 만 명의 아사제를 내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핵무력인데 그래서 비로소 남한에 대해서 군사력에 비대칭적 우위를 가졌다고 한껏 거무된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꿈을 단번에 깨버리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3대에 걸쳐 수십년이 걸려 가면서 만든 핵무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으로는 단 6개월 이내에 실사용까지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핵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사실이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문재인의 망령은 그들이 무너뜨렸던 법치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때문에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총체적인 부도덕성, 정의를 부르짖던 자들이 알고 보니 가장 음흉한 짓을 저질렀고 공정을 부르짖던 자들이 알고 보니 온갖 불공정한 짓을 일삼았고. 독재 타도를 외쳤던 자들이 실제로는 자기네 좌파 카르텔의 대한민국 전체를 영구히 지배하는 좌파 독재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화경전이 뭐니 하면서 경제체계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쪼개고 나누어서 겨우 자급자족에서 먹고살 정도로만 기업들이 유지 되면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쉬운 세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악마화했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520여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회주의적 평화경제를 도입한다면서 말이 사회주의지 사실은 공산주의 나 마찬가지로 영구집권 독재를 꿈꾸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내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장래들만이이 사회계층의 최상층부에 올라가서 자손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려 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의 망명에 씌워진 카르텔 조직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최소 20여 년은 유지될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사회 곳곳 신문방송계 시민운동단체 노동계 등에서 온갖 노른자의 자리들을 독차지 하면서 논문 세금이라고 온갖 세금을 곧간 빼먹듯 쏙쏙 빼먹으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정신없이 꿀빨던 세월을 지난 5년간 보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대선의 패배는 청천벽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허겁지겁 떠나면서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검수한 법안을 공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절묘하게 뒤엎어버렸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절도와 날강도짓이 드러날까 봐 청와대를 비우면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3권 분립을 파괴한 자들,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순서대로 감옥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도와드려야겠습니까?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의 망령은 그들이 꿈꾸던 주사파 왕국입니다. 문재인은 자유파 국민의 관점에서 볼때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북한을 추종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해도 반박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같으십니까 문재인은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면서 유엔 대북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돈이든 뭐든 퍼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사가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단한 명의 간첩도 색출한 적이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간첩선 비슷한 배가 발견되었어도 되돌려 보내기에 바빴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남한으로 귀순한 어부들도 되돌려 보냈습니다. 죽음의 사지로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맡겨진 가장 큰 과제는 어쩌면 바로 이 부분 이 땅에 암약해 있는 반국가 세력 민주화운동의 탈을 쓴 종북세력 종북주의자 주사파들의 척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국정원은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노동계에 침투해 있는 주사파 간첩들을 색출하고 검거하는 작업을 해왔고 가칭 한길회라는 이름으로 암약해서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있는 지하망의 규모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존재했다니 근래 드로 이보다 더큰 충격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9일 제주, 창원, 진주, 전주 등에서 간첩활동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올 1월 18일에는 민노총에 침투한 북한연계지하망 관련자 4명의 직장,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최근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북한공작원과 접선 회합했다는 직전 국정원장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간첩수사는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추정이었다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충격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주사파 간첩들의 척결을 왜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숨은 뜻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언제부터 그 일을 염두에 두었는지 혹시 지피는 데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 그냥 즉흥적으로 의례적으로 윤 대통령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불과 한달이 지난 후 간첩사건이 터지면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야역으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을 돕는 세력이 이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암약하고 있다는 보고를 윤 대통령은 이미 그 당시에 받은 것입니다. 이미 사전에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망령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은 후에 약 20여일이 지난 11월 9일 주사파 간첩들 체포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도 우연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일반 정치인들을 뽑지 않고 윤 대통령을 뽑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눈물겹도록 고맙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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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뒷받침해줄 정치적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정치적 세력을 갖지 못한 상태의 윤 대통령이 그나마 믿고 의지하고 의논하는 소수의 그분들을 윤핵관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윤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윤핵관 은논하는그 자체가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말하는 자들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을 알면서도 말하는 자들은 정치 몰입에 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질투야 나겠지만 그렇다고 간신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소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금 주사파 간첩들의 망령을 뿌리뽑기 위해서 문재인의 망령을 이 땅에서 지워내기 위해서 문주사파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되돌려놓아 빛나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세력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바로 보고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그것을 우리 자유파가 우 도와주자는데 그것이 그렇게나 틀린 말입니까? 차나람은 노내로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좋은 사람입니다. 황교안 후보 좋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 자유파의 소중한 자산들이지만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위기의 시기가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대의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울산 현지에서 몇푼 가치도 안 된다고 평가되는 김기현 후보의 그땅 문제를 민주당도 그동안 터집 잡을 것이 없다고 건드리지 못했던 그땅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후보들이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당선이 급하더라도 홍준표 시장도 말했듯이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홍 시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김기현 후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원하고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 것은 알려진 대로일 것 같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도와서 그대업을 완성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적어도 그 점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란 믿을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문재인의 망령을 떨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주사파 간접을 척결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윤 대통령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추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또한 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은 그에게 힘이 될 사람을 한번 뽑아줘서 원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두분 우리 자유파 소중하신 분들께는 다음에 힘을 밀어주기라 하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만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